부처님은 사실은 아트만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안 하고 무한한 의식이라는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사상을 그대로 얘기하셨다고. 불생불멸의 무한한 의식이다. 참, 부처님은 참나 아트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경전상 전저 근거를 됐어요. 제 유튜브에서 그럼 반박 자료가 나와야죠. 근거는 저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트만까지 사실은 인정하셨다. 근데 부처님은 부정한 게 뭐냐. 요! 색수상행시기를 나라고 여기면서 이 나는 그런 분명히 에고의 난데 아트만이 아닙니다. 생각, 감정, 이거 지금 오감. 이거는 감정. 나머지는 생각 아닌가요? 요거 다 생각이에요. 요건 감정. 오감, 생각, 감정, 오감을 나라고 여기는 그 에고가 자기는 영원 불멸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냥. 그래서 이런 어 영원한 자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영원한 자아에서, 영원한 자아는 뭐라고요? 에고. 영원한 에고를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방심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철학적 진리를 곱씹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 보면 마치 나는 고정된 채로 영원한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막연히. 그런데, 부처님이 너 영원한 자아가, 불멸한 자아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너를 구성하는 거는 색소상 행식밖에 없어. 근데이 중에 지금 다 무상고 무하지 영원한 게 어디 있냐. 따라서 너도 영원한 게 없다라고 했죠. 그럼 나라는 게 이제 해체돼서 없어진 건가요? 지금 불교인들이 헷갈리는 게 그럼 이니까 이거 무한가요? 이거예요. 부처님은 영원한 자아를 반박하시고 뭘 주장하신 거죠? 이 나라는 건 있는데 연기하는 나가 있다. 연기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연기의 자아. 무상하게 연기하는 자아. 오온의 자아죠. 오온으로 무상하게 연기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자아가 없고 연기하는 자아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열반의 자아를 또 인정하신 거죠. 무한한 의식을 인정했으니까. 자, 석가모니는 영원한 자아는 부정했고 연기하는 자아는 현상계에서 연기하는 자아로서 오온의 자아를 인정했고 무상한 자아.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자가 지금 해탈이죠. 이 연기하는 자아로부터도 완벽히 떠나는 게 해탈이고 연기하는 자아는 인정했고, 어,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야? 열반의 자아로 돌아가는 거야. 무한한 의식, 불생불명의 의식으로 들어가자. 자, 여기서 유식설을 끌어내볼게요. 지금 유식설은 밀교, 밀, 보통 80까지 얘기하고, 90까지 얘기하는 종파가 있고, 밀교에서는 10식까지 얘기합니다. 건율타식이라고 10식까지 총동원해서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육식이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육식인데, 이거를 나라고 생각한 의식이 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색수상행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뭐예요? 그게 칠식입니다. 이게 칠식이에요 원래. 그래서 칠식에 하는 짓이 뭐예요? 내가 있다, 나를 사랑한다. 내가 있다, 나만 사랑하고, 예, 나만 생각하고, 나라는 견해겠죠. 그렇죠? 나라는 아만. 아무튼 내내 내 위주로 하려는 마음. 내가 있다는 식별, 아치, 악연, 아에, 아만, 이네 가지가 아집의, 칠식의 작용이거든요. 아치,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 악연, 내가 있다는 견해, 아만,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그 견해고, 아만, 내가, 나에 대한 자만,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게 너, 자기를 높이려는 의지입니다. 아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높이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칠식이에요 부처님은 이미 칠식작용까지 사실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팔식으로 가볼까요? 열반은 무한한 의식인데 열반에서 열반을 팔식, 구식, 십식을 알수 있습니다. 열반에서. 부처님은 법공사상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이 육군을 놔둔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팔식은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도 들어다 보세요. 그런데도. 팔식은 이 열반이 우주를 경영하는 의식이 팔식이든요 인과작용을 경영할 때, 그 청정한 팔식 그 자체는 구식이고, 이이 참나의 본체가 무극이 십식이고 태극이 구식이고 황극이 팔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본 열반의 본체가 오온과 초월에서 이미 있고. 이거 부처님은 십식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국도 얘기하신 거예요. 열반은 본래 오온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 싹 버리고 열반의 세계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오온은 없고 열반만, 열반만 있는 세계가 뭘까요? 무여 열반이요. 무여 열반이 무국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부처님은 무국 세계를 알고 있을까요? 멸진정으로 하시니까요. 이게 멸진정 상태거든요. 살아서도 이미 체험 가능해요. 오온 없고 열반만 있는 거는 살아서도 체험 가능합니다 완벽히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걸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죽음 이후에 가능해요 오온이 없어야 되니까 오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열반은 80과 90인데 보세요 그럼 유여열반인데 유여열반의 특징이 뭐냐면 오온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온을 작동과 함께 가는 열반이니까 80도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오온의, 오온의 작동에 관여하고 있는 열반이잖아요 그런데도 열반은 열반이니까 구식 자 오온이 있다 그런데도 열반이 다 그런데 오온도 없는 열반이 있다 그러면 8 9 0식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유여 열반 무여 열반 안에 8 9 0식이다 들어있고 오온 안에 이미 60과 5식 그리고 나아가서 에고 오식이란 7식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재료는 다 있었어요 근데 아공사상이라 오온 버리고 열반에 들자 그리고 들어도 열반 중에도 무여 열반까지 들어가자는 게 부처님이 초기 불교 사상이니까 아공 사상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공 사상에서는 열반에서 우주가 나왔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10식에서 9식이 나오고 9식에서 8식이 나오고 8식에서 7식이 나오고 7식에서 6식, 5식이 나와서 우주가 펼쳐졌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유식설이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아공, 아공에서는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기본 재료만 얘기하셨다. 복공에서는 이걸 쫙 꿰가지고 요리를 했다. 복공이란 그래서 소승과 대승 차이가 생긴 것. 사실은 하나로 통할 수 있다. 다만, 재료가 같다고 동일한 사상은 아니다. 왜?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소승, 대승은 또 다른 거다.